생각하면 입안에 침이 고요 너를 먹고 싶어 짬짬짬 오늘 일은 너무 힘들었어 집에 와 문득 냉장고 위를 보니 너가 날 기다리고 있었어 살포시 자, 이제 시작해볼까? 우리의 멋진 인연.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너가 되어 서로를 위해. 걸어올 힘도 없었어 너 때문에 사랑 그래서 너를 자 아, 이제 시작해볼까 우리의 멋진 인연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너가 되어 서로를 위해 너를 사랑해 영원히 그래서 너를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영원히 사랑 จัน